자, html의 여러 태그들은 그 태그의 성격에 따라서 어, 화면 전체를 쓰는 태그와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만을 사용하는 태그로 나눠집니다. 하나는 인라인 방식, 하나는 b l o c k l e v e l 똑같은 말은 block-level-element라고 하는데요. 어, 그러면 어떤 엘리먼트가 block이고 어떤 엘리먼트가 인라인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파일 만들기 해서 여기에 음, inline-block.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. 자 이런 파일을 만들었고요. 자 왼쪽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코딩을 좀해 볼게요. 자 우선 h1 이라는 태그를 저는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h1 태그에 안녕하세요 생활코딩입니다 라고 하는 텍스트를 적었습니다 그 결과가 왼쪽에 있는데요 잘 보시면 h1 태그가 끝나고 안녕하세요 생활코딩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그 다음 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태게 당연하지만 사실 낯설게 바라보면 꼭 당연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 h1 태그는 줄바꿈이 될까?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.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 여기 생활코딩입니다라는 요 생활코딩을 제가 a hrf e 땡땡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https opentutorials.org 라고 이렇게 코드를 링크를 다뤄줬거든요. 자 이렇게 했을 때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저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a 태그, 다음에 나오는 입니 다가 줄바꿈이 됐나요? 안 됐나요? 안 됐죠.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안녕하세요를 h1과 같은 라인상에 둔다고 하더라도 안녕하세요는 줄바꿈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보죠. 스타일 시트로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h1 태그의 보더 테두리를 1px의 솔리드의 레드라고 주고 그리고 동시에 자 이거 우리 처음 배우는 선택자일 것 같은데 요거를 그대로 a 태그에게도 한번 줘볼까요? 요렇게 하면 되죠. 근데 좀 낭비예요.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. h1과 a 즉 a 태그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. 우리 우리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h1은 화면 전체를 씁니다. 그리고 우리의 a 태그는 딱 자기 크기만큼을 쓰고 있어요. 자 그래서 이렇게 a 태그처럼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텍스트나 다른 정보들과 하나의 같은 줄에 위치하는 형태의 저런 태그를 엘리먼트를 우리가 인라인 엘리먼트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자기 혼자서 화면 전체를 다 쓰는 그런 태그를 block level element라고 불러요. 자, 그래서 html은 여러 개의 태그가 있죠. 그럼 그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어, 이만큼의 태그는 인라인 레벨 태그, 인라인 태그고 이만큼의 태그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입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어 블록 레벨 엘리먼트인 것이 합리적인 게 있고 인라인이 합리적인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제목이 만약에 인라인이라고 한다면 제목과 정보가 같은 줄에 표시될 건데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. 제목은 보통 자기 혼자 줄을 다 쓰잖아요.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링크 같은 경우 만약에 줄 바꿈이 된다면 우리가 문장 안에다가 링크를 넣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. 그렇죠?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라인이건 블럭이건 간에 여러분이 인라인을 블럭 레벨로 블록 레벨을 인라인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 예를 들어서 h1 태그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를 제가 블록 인라인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h1 태그는 더 이상 화면 전체를 쓰지 않고 자신의 컨텐츠 크기만큼을 쓰게 됩니다. 반대로 a 태그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를 제가 블록 으로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쓰고 다른 컨텐츠들과 같은 라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, 이것이 바로 인라인과 블록의 차이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속성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.